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 즉 태아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고도후유장의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2015-2028-942 나 대법원 2016-211-224 다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아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서의 피보험자의 정보와 계약전 알리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되며 피고는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25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년 8월 25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태아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기로 상호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르게 기재된 특별약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이러한 특별약관이 이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는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특별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 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계약에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란에도 그 개시일이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인 2011년 8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및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태아인 소외인이 출생한 때부터 보험기간이 기시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보험기간은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한 대로부터 기시된다고 봄이 옳습니다. 쟁점 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인정 여부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1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의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도 후유장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